<웃음> 아, 음. 아, 아, 아, 아, 호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오늘 방금 샤워하고 나왔는데, 왜 평소 입지도 않는 나시티를 입고 있냐? 이한 겨울에 이제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운동을 하려 합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한때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뼈다귀가 됐습니다. 거의 지금... 굉장히 뼈다귀가 되기 때문에 홈트레이닝을 시작할 건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정확히 오늘 1월 22일 날 홈트레이닝을 시작을 해서 딱한달 동안 2월 22일까지 한 달을 재서 몸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헬스장도 풀려서 헬스장을 다닐 수 있지만 일단 홈트레이닝으로 도전을 해서 한달 동안 몸을 만들고 헬스장을 다녀보려고 그래서, 이제 홈트레이닝 하는 영상을 한번한달 동안 유튜브로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새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함께 봐주시고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한달 운동의 필수인 비포 애프터를 찍기 위해 옷을 벗겠습니다. 영둥이 찌찌 최초 공개. 이거를 이제 한달 동안 변화를 입고야되니 지금 너무 야한데 이러 지금 몸상태는 배에 힘을 주면 약간 위쪽에만 복근이 나오랑 말랑 하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아래쪽은 근육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위에만 살짝 있습니다 어깨도 뭐다 빠졌고 팔도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 뼈다귀. 운동 한 번도 안한 몸은 아니에요. 운동을 한번몇달 동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랑 가슴은 엄청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가슴도 많이 빠졌네요. 가슴도 많이 빠졌어.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운동하기 전에 그래도 등은 아예 없어요. 저는 등이 없습니다. 굉장히 보기 흉하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자랑스러운 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일마다 찍지는 않고 자주자주 자주 찍어서 하는 과정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과정들 을한번 모아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뭐가 있냐면 많이는 없고요 자 지금 이거 이게 하나 2.5kg여서 2개에서 5kg 그거랑 그리고 그냥 5kg 짜리 합치면 10kg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깰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이 덤벨 바를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kg 정도 되는 덤벨들을 이용해서 한달 동안 팔굽혀펴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맨몸 운동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Let's go. 드디어 푸쉬업을 마쳤습니다 푸쉬업을 하는데 어, 이게 제가 푸쉬업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니까 이 자세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음 이거 동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팔 운동을 조질겁니다 팔 운동을 조질건데 일단은 웬만한 운동을 시작하기 앞서 저는 푸쉬업을 해두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워밍업이라 그러죠 운동을 하기 전에 푸쉬업을 하루에 한 100개씩은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쉽게 했나? 진짜 오랜만에 푸시업을 하니까 푸시업도 20개만 했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이 덤벨을 이용해서 푸 u 업을한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볼거야 양손으로 이거 이거 있지. 양손으로 하는 거 이거 할 겁니다. 허리를 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을 내밀고 p p u s 고정하겠어 10개씩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고 한 번에 많이 하면 은 여러 세트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푸쉬업 골라요 한 번에 20개 했다가 다음부터 10개씩밖에 못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10개씩 꾸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근육면되는 기분 뭔지 알지? 원래 첫날부터 한 4일 정도는 좀 근육면되는 기분이 들어 그리고 오래 쉬면 안돼 오래 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자세지적이랑 호흡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누가 댓글로 써주면 진짜 좋겠다 음 진짜 고맙 것 같아 거의 뭐 공짜로 PT 받는 영둥이 오 힘들어 힘들어 어 역시 세트로 하면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이제 헬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 헬스 하시는 분들 보다가 내몸 보면 진짜... 이 새끼는 이 몸으로 옷을 벗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되게 조그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 뭔지 알죠? <웃음> <웃음> 영상 녹화를 한 상태로 운동을 하니까 쉴 틈이 없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게 원래 혼자 운동을 하면 하다가 노래 듣고 하다가 인스타 보고 하다가 뭐하고 뭐하고 응응응응응응응 응, 응, 응, 응, 응. 하는데 이거를 켜놓고 하니까 집중이 하네 어. 방금은 이 안쪽 팔근육을 했기 때문에 바깥쪽 팔근육을 운동해줄 겁니다 삼두 운동 바벨을 이용한 삼두 운동인데 이거는 자세가 좀 어려워서 5kg로 했습니다 5kg로 했고 15개씩 5세트 하도록 할게요 어! 셋슬 사고 온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아 오네 오네 오 어, 시! 냉동 삼겹살 조지겠습니다.